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것은 여러분들이 아주 궁금해 하시는 것들 중 하나인 유튜브 로고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 한번 만들어 볼 것은 이런 느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만의 그림이나 아이콘이 있다면 너무나도 좋은 거고요 아니면은 내 유튜브 채널의 성격과 관련 있는 그런 아이콘과 그리고 간단한 도형을 활용해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만드는지 이지쌤과 함께 하나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일단 로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파워포인트 안에 있는 이 슬라이드의 크기를 정사각형 사이즈로 바꿔줘야 해요 그 정사각형으로 꼭 바꿔줘야지만 로고에 적용을 할수 있기 때문인데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상단 메뉴에 디자인으로 한번 갈게요 디자인으로 가게 되면 파워포인트 2013 버전 이상은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눌러주시고요 만약에 2010 버전 이하이신 분들은 디자인 왼쪽에 가면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그렇게 누르면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슬라이드 크기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너비와 그리고 높이를 15cm, 15cm로 바꿔서 확인을 눌러 줄게요 그리고 최대화 맞춤 하기 나올 텐데 그냥 아무거나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정사각형 형태의 슬라이드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가장 먼저 만들어 볼 것은 삽입 도형에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현수막 모양 있죠 여러 가지 현수막 모양이 있는데 저는요 여기에서 리본 위로 구부러지고 기울어짐 이라고 하는 이 도형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이것을 선택해서 아래쪽으로 길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봤고요 모양을 보니까 노란 점이 3개가 있죠 이 노란 점을 움직이시면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 모양도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 적당히 한 요정도 모양으로 바꿔줬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색상을 바꿔줄 건데요 색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 아무거나 하셔도 좋아요 자 도형서식 선 없음 채우기 저는 파란색? 이런 거 예쁘겠네요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꿔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글을 입력해야 하는데 삽입 텍스트 상자 그리고 콕 찔러서 일단 여러분들이 입력하고 싶은 단어 어떤 것이든지 입력을 해줄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지쌤 유튜브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것을 도형 위에다가 올려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색상을 흰색 글꼴은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글꼴 아무거나 상관은 없지만 저는요 로고에 생각보다 괜찮은 글꼴이 배달의 민족 주화체인 것 같아요 저작권 전혀 문제 없고요 그리고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저는 배달의 민족체 굉장히 좋아해요 자, 배달의 민족 주화체 해줬고 글꼴 크기를 좀 키워줄게요 자 이렇게 해줬는데 이거는 도형은 살짝 휘어있는데 글도 살짝만 휘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자 이것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 자 텍스트 상자 선택해서 상단에 있는 그리기 도구 서식 텍스트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래쪽 변환 그리고 모양을 살짝 원호 모양으로 바꿔볼게요 어? 그랬더니 모양이 좀 휘었죠? 그런데 너무 휘면 안될것 같아요 좀 좁히고 좁혔죠 그리고 살짝 넓혀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잡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을 했으면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아이콘 또는 그림을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아주 쉽게 아이콘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가장 추천하는 것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거예요자 저는 플랫 아이콘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아 볼게요 피플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피플이라고 쳐봤더니 와 정말 다양한 아이콘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꼭 사람 아이콘들 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나는 Man이라고 쳐봤는데요 이 Man이라고 쳤을 때 오른쪽에 여기에 있는 이 Farmer라고 하는 이런 아이콘이 있네요 자이 아이콘을 한번 활용을 해볼 건데요 이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으실 때는 PNG 형태로 다운로드를 받아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것을 사용하실 때뭐 저작권이라든지 그런 것이 궁금하시다면 플랫 아이콘 베이직 라이센스를 확인해 주시면 어떻게 아이콘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웬만하면 다 활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만약에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디자인 바이 플랫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 주시면 활용할 수 있다고 해요 PNG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512 사이즈로 눌러서 프리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있는 이 파머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것을 삽입 그림 자 이렇게 아이콘을 삽입해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네요 색깔이 막상 만들고 나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꿔봤습니다 어떤가요? 뭔가 이것만 해도 느낌이 확 오지 않나요? 만약에 난 여기다 아이콘을 더 넣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방금 전에 있었던 플랫 아이콘 사이트에서 넣으셔도 되지만 저는 오피스 365라고 하는 최신 버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삽입 아이콘에 들어가서 필요한 아이콘들을 그대로 삽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콘을 이제 여러분들만의 유튜브 아이콘으로 활용해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이제 이것을 저장해야 되겠죠? 저장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왼쪽 상단 파일로 가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파일 형식을 png 형식으로 눌러서 유튜브 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현재 슬라이드만 모드 슬라이드 이렇게 나오는데요 현재 슬라이드만 눌러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방금 만든 이지쌤 유튜브라고 하는 이 로고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을 유튜브에 적용하려면 이렇게 구글 계정에서 프로필 사진으로 선택해 주시면 여러분들만의 유튜브 로고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 더보기란과 댓글에 유튜브 로고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샘플 다운로드 링크를 걸어둘게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신 뒤에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수정하셔서 아이콘 집어넣은 상태로 로고를 만들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지쌤이 유튜브 로고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만의 스타일로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고 이지쌤 채널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